염체체 구조를 하는건데 어, 결실 전자 중복 여위 가 있는데 결실은 말 그대로 abcd가 있으면 이게 abc로 된거죠. 그래서 d 가없어진 거를 결실이라고 하고 전자를 나중에 하고 중복은 abcd에서 이염수체가 abcd가 B, 돼서 b가 중복된거죠. 이런걸 중복이라고 하고 여기는 A 얘가 a b, b c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라고 해요. 그, 그리고 전자는 a b c d 와 e f 가 있는데 a b c d 에 있던 그 d 가 a b c 가 되고 d 가 다른 염수체가서 분게되는 거예요. 여기. 어, 여기는 그러니까 같은 염수체에서 서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전자는 다른 염수체에 같이 하는 거예요. 오 그렇죠. 네. 여기는 같은 염색체, 전자는 다른 염색체. 네. 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염색체 이상했고, 염색체 수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런 거를 뭐 비블리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해보면, 비블리가 감수 1분열에서 되는 것도 있고, 감수 2분열에서 되는 것도 있어요. 감수1분열 해보면, 감수 1분열에서 비블리가 됐다고 하면, 여기에 있던 염색체가, 여기 어, 한쪽으로 다 가는 거죠. 네. 음. 여기 아무도 없고 그렇게 되면 여기 염색체가 왔어야 되는데 못 왔으니까 얘네 n-1개 n-1개가 되는거죠 그렇게 되고 얘는 그두개 왔고 얘네들을 이제 분리하면 이렇게 갖게 되니까 얘는 n-1개 하나 더 갖게 된거니까 n-1개 이렇게 된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수정을 하면 얘는 EN-1, 얘도 EN-1, 얘는 EN, -1, EN -1, 얘는 -1, 얘는 하나씩 많고 하나씩 적게 되는 거니까,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감소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감소 2분열에서 일어나는보면 이렇게 있을 때, 감소 1분열에서는 제대로 가고, 이제 감소 2분열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그냥 그, 가세대는, 얘는 이렇게 하나 갖고, 얘도 이렇게 하나 지고있는데 비분리가 일어나면, 이게 양쪽으로 다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형은 그대로 왔으니 어, 얘 하나가 뭐냐고, 얘는 하나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되면 분해할 거네요. 음.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면 여기 그대로 이용되고, 얘는 유행 얘는 하나 더 있고, 하나 가더 많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이분을 생각하는 거죠. 음. 산소호흡을 보면, 산소호흡은 그하나는 산소를 이용해서 계속 이렇게 분해, 계단식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t p 생성량이 많고, 이 산소호흡은 거의 대부분 미츠드리이에서 일어난다 이런 거 알면 되고 무산소호흡은 산소가 없이 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한 번밖에 안일어지거든요 음. 여러 번 얘는 계속 하는데 산소호흡은 그래서 이 무산소호흡은 반대로 ATP 생산이 될수 있는 거죠. <웃음>